슈퍼마리오 올스타! 세계의 슈퍼마리오 3D 모험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출시됩니다. 슈퍼마리오 3D 올스타! 슈퍼마리오의 첫 번째 3D 플랫폼 시작해봅시다. 마리오답게 자유롭게 성 주변과 그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왼쪽 스틱 컨트롤러를 위위 돌리면 바우저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. 슈퍼마리오 64! 누군가 이 아름다운 섬을 엉망으로 만들었군요. 깨끗한 물을 이용해 이 끈적끈적한 것들을 없애줘야겠어요. 하늘로 솟아올라 하늘을 날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기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섬의 평화와 청결을 되찾기 위해 범법자 마리오의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보아요. 슈퍼마리오 o Sunshine. 바우저로부터 피치 공주를 교출하기 위해 우주로 가봅시다. 중력을 이용해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행성과 행성을 건너봅시다. 옷을 갈아입으면 벌꿀 마리오, 얼음 마리오 등 여러가지 다른 마리오로 바뀔 수도 있어요. 광대한 우주를 간호질러 날아오르고 바우저의 극악한 계획을 막아보아요. 슈퍼마리오 갤럭시! 갤럭시. 세 게임 모두 HD 해상도입니다. 각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에서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. 각 게임에 뮤직 플레이어 또한 들어있어요. 언제 어디서든 네가 원할 때이 마리오의 경쾌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벌써 왕국의 여행이 아닌 그 이상을 하나의 게임에서 만나보아요. 닌텐도 스위치만을 위한 슈퍼 마리오 3D All-Star! 9월 18일. Oh, 18일, 9월 18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. 체크 체크 체크 기아, 이